도움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얼굴 모양이 무섭고 추하게 변하는 꿈. 재물과 일권이 풍족해지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이 순탄하게 성취된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탐탁지 않은 사람을 만나 불쾌해지거나 속상한 일을 체험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맑은 꿈. 뜻밖의 사람을 만나거나 소식을 듣게 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 기분이 불쾌해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부어있는 꿈. 심신이 피로하고 허약해져 있음을 암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예뻐 보이는 꿈. 전부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됨.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며 화장하는 꿈.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일거리, 마음 등을 변화시킬 일이 있게 된다. 임신 중에 여성이 이 꿈을 꾸면 여자아이를 출산한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여러 번 비춰보는 꿈.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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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꿈. 군중이 많이 모인 한가운데에서 인신공격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 얼굴에 상처난 꿈.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애군이 따르는 꿈.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오는 꿈. 환하게 웃으시며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된다면 이는 곧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하는 꿈입니다. 돼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 돼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계약, 광고, 사체 등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된다. 등을 지고 있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꿈. 서로가 미움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와 반성으로 다시 우애를 돈독히 한다.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합리적 사고가 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꿈. 어떤 계약이나 약속 불이행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거래가 끊어진다. 머리카락이 뒤엉키거나 흐트러져서 얼굴을 가리는 꿈. 앞길이 장애와 불행으로 가로막히고 애정문제의 갈등 및 방황과 대인관계의 시끄러운 말썽 내지 관청까지 확대되는 투쟁이나 손실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꿈. 불상사가 일어나고 싸움이나 말다툼을 일어날 수다. 무서운 자기의 얼굴. 돈이 들어올 전조이다. 얼굴 모양이 흠측스러울수록큰 이득을 얻고 행복해질 길조다.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자업자득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과보를 받게 된다. 실수, 실패, 불게 구설수 등이 있다. 까이커 보이고 얼굴이 붉어 보이는 꿈.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꿈이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진 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은 욕구를 암시. 상대방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친구나 거래처 관계가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심경을 겪게 된다. 상대방 얼굴에 침을 받는 꿈. 상대방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공박을 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 상대방 얼굴이 귀인형으로 후덕하게 보이는 꿈. 상당한 재력가를 만나 물질적 도움을 받거나 협조를 얻게 된다. 상대방 얼굴이 두 개로 보이는 꿈. 상대가 이중성격으로 어떤 경우에 따라 성과 악으로 마음이 변한다 상대방 얼굴이 밝은 달로 보이는 꿈. 훌륭한 스승을 만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상대방 얼굴이 부처상으로 자비롭게 보이는 꿈 망상과 잡념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희망찬 행운을 맞이한다 상대방 얼굴이 영웅어 거령으로 준수하게 보이는 꿈 사회의 지도자나 군부의 장성을 만나 도움을 받고 슬기로운 지혜를 얻는다 상대방 얼굴이 해골로 변해 덤비는 꿈 뜻밖의 저승사자가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다 질병, 사고 위험이 생긴다 상대방의 얼굴이 괴물로 변하는 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신성한 장소에서 낯뜨거운 봉변을 당한다. 이중성격이다. 상대방의 얼굴이 여우 낯짝으로 변하는 꿈. 상대가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가 되어 사사건건 눈속임수로 잘 홀린다. 사기를 당한다. 상대방의 얼굴이 평화롭고 인자해 보이는 꿈. 은혜로운 사람이나 평화주의적 서적을 대한다. 상대방의 얼굴이 해골로 변해 자기에게 달려든 꿈. 예상치 않던 질병이 집안에 들어오고 사고나 위험 등이 닥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흉몽. 생각지도 않은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꿈. 뜻밖의 옛 친구를 만나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만남, 경사, 모임 등이 생긴다. 선생님의 얼굴이 환히 밝아 보이는 꿈. 뜻밖의 윗사람이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기쁜 소식, 만남, 즐거움 등이 있다. 선수권으로 얼굴을 가리는 꿈. 생각지도 않은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눈뜬 장님, 실수, 관제 등의 불운이 닥친다. 선수권으로 얼굴을 가린 꿈. 실수나 관제 등을 암시하는 불길한 꿈으로 생각지도 않은 재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징초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꿈.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 시라소이 때가 사자나 맹수를 보고 공격하여 얼굴을 찢어 죽이는 꿈. 어떤 일에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여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국의 선수들이 외국의 강팀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여 결승에 올라가 금메달을 딴다. 강력범 일망타진, 대화를 낚는다. 군전술, 전략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 신문 일면에 취재기자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면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긴급정보와 소식을 듣게 된다. 상봉을 한다.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상대방에게 배반당하거나 속속을 일이 생긴다. 어머니가 괴물처럼 무서운 얼굴로 덤비며 목을 졸라 무서워하는 꿈. 그러나 이 꿈에서는 어머니와 자신의 내면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잔소리에 질렸다든지 어머니의 거센 성격이나 고집으로 자신의 앞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어머니로부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꼭 어머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면서도 부담이 되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의 정신적인 독립을 위하여서라도 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신적인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얼굴 미용을 위해 야채와 과일을 썰어서 피부에 붙이는 꿈.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간 마음을 나타낸다. 피부 질환이 있다. 얼굴 부위를 치료하거나 수술한 꿈. 자신의 주위에서 무언가 옮겨지는 일을 행하게 된다. 즉 문패를 새로 갈아단다든지 방문을 다시 고쳐단다든지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얼굴에 검은 사마귀가 나타나는 꿈. 매사에 모든 일이 귀찮고 짜증이 나며 재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 여드름 짜는 꿈 말끔히 사라졌다면 아픈 몸이 회복되고 기운이 샘솟게 되며 흉터가 남게 된다면 병을 아끼는 애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음을 뜻한다. 얼굴 전체를 봉대로 감은 꿈 남에게 사기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의 화를 당한다. 얼굴 전체를 봉대로 감은 사람을 본꿈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얼굴과 얼굴이 겹쳐지는 꿈. 서로 다른 상표의 선물을 받거나 집안의 가구 등을 옮기게 된다. 얼굴에 가면을 쓴 강도를 보는 꿈. 얼굴에 가면을 쓴 강도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정체불명의 사람이 자신에게 크게 손해를 입히는 나쁜 꿈이다.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꿈.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생명부지의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나 폭행을 당한다. 얼굴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꿈. 남의 이목을 끌거나 남의 시선을 집중시킬 일이 생긴다.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있는 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뜻밖의 나뜨거운 일이 발생한다. 얼굴에 똥칠을 하는 꿈. 반윤반길이다.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우환과 망신살이 있다. 얼굴에 먹칠을 하면. 워검등 잉크 물감 등이 얼굴에 묻으면 자손으로 인하여 수치스런 일을 당한다. 자손이 없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 고생이 겹친다. 얼굴에 병색이 누렇게 떠있는 꿈.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재물과 돈이 생긴다. 위장병, 장질환이 발생한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꿈.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저서, 예술 작품 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종기가 나는 꿈.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종기가 나는 꿈은 자신의 일이나 작품이 남의 이목을 받게 된다. 얼굴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